마술 보여줄게 <웃음> 이 여섯 장의 카드가 있어 저거 이쪽으로 알아? 아빠가 안 볼게 카드가 하나, 둘, 네,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이렇게 도형이 있는 여섯 장이 각각의 카드가 있고 이거 하나만 골라요 자, 전안 보겠습니다 요거? 자, 이번엔 얘 올리고 자, 저는 모르겠지만 이 카드를 골랐어요 자, 이 카드예요 네. 이걸 봉투에 넣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여섯 개였잖아, 정우야. 응. 이 도형이 이렇게 있어, 각각에 대한 도형이. 응. 이걸 이용해서 아빠가 맞춰볼 거야. 어. 자, 좋아. 정우야,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이쪽 찍어주세요. 도형 이렇게 했죠? 어, 자, 다하게 정우에 마스코트 있는 걸좀 발라줄게요. 음. 말하지 말고 네가 어떤 걸 골랐는지 아빠 눈을 보고 얘기 좀 해줘. 눈으로만. 자, 텔레파시 톡 보냈어? 이렇게 안쏠 줄게 하는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국은 뭘 골랐을까? 투시력을 저 텔레파시를 제대로 보냈을까? 하나, 둘, 셋, 십자가 맞아오 뭐야? 그럼 정국과 십자가를 굳는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십자가 맞네. 아빠, 나도 해볼래? 나 진짜 맛있어, 맞네요? 추석특집 맛술 와. 아빠, 나도, 나도. 뭐지? 어, 뭐지? 정말 별로 기대 안 했다가 결과 보니까 막 애가.